외국에서는 안 짓는 이유는 음. 직영으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네. 중국 못칠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 나는 네. 분양 관련 규제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업체를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아직 아예 못 오고 있거나 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어. 데도 많은데 이거 정확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시행됐는데 네.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도면을 그리시면 준부련단열재를 쓰라고 나와요 음. 이건안 바뀌었어요 근데 준부련단열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 한국에서 준부련단열재를 못구해 아, 그 테스트를 하면? 네, 그 테스트를 그런... 통과할 수 있는 단열재가 없어지는 지금 거. 한국에는 없고? 네. 음... 있죠. 비싼 글라스울이 있죠. 아, 아, 아, 네. 그래서 난연이라는 게 있고 준부련이라는 게 있는데 음. 난연은 5분 테스트 준부련은 음. 10분 테스트예요. 음, 음. 원래는. 음. 그리고 판넬 붙여놓고 철판 사이에다가 심재 넣고 음. 여기서 7 5 0도로 7분을 막 가열했을 때 불이 나는 나느냐, 애안 나는 애를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음. 철판 이제 띄고 아 철판 떼고 테스트를 해야다네 이게 복합자재예요 아. 두개 이상이 들어가면 복합자재인데 음. 이제 복합자재들은 각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음. 철판은 어차피 안 타니까 테스트 안 하고 음. 안에 있는 스티로폼만 가지고 700도로 10분 가열했을 때 준부련 음. 나와야지 준부련 단열재가 되는 거예요 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가능하다는 데도 있어요 어... 네, 그럼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어... 네. 이제 이 준부련 성능이 높아지면 단열이 떨어져요 음... 네. 왜냐면 스티로폼 말고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단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럼 벽체가 두꺼워져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엄청 머리 아파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중보련 단열재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가 변경이 됐어요 음... 작년 21년 12월 2 3일부로 네. 그러면 중보련 단열재를 쓰라고 도면에 나왔잖아요 그쵸. 나가서 중보련 단열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네. 없어요 음... 네. 샌드위치 패널은 토스,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과할 수 있는 자재가 없잖아요. 어... 그럼 뭘 써야 되느냐? 글라스로 음... 되어있는 네. 중부련 단열재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 최근에 됐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건축허가가 안난다 이렇게 댓글 다지신 분들이 많은데 음. 그분들 말씀이 맞겠네요. 글라스로 빼고는 나머지는 다 테스트가 안되겠네요. 그 그분들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허가는 음. 안날 수가 없어요. 음. 허가청에서는 허가권자는 변경된 게 없어요. 음. 그냥 중부련, 여태까지 쓰던 대로 그냥 중부련 써. 근데 이 시장에 중부련 단열재가 없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법을 바꾸면 이준불현을불연으로 바꾸는게 더 합리적이고 더 쉬운 법안의 변경인데 음. 안됐는지 어떤 사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음. 이걸 말고 테스트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음. 그럼 전부 다데미지인거예요 음. 왜냐면 이 12월 13일 전에 원래는 이제 허가가 나잖아요. 음. 이 순간에 나면 이 후에 바뀌어도 법에 이것만 이제 지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얘는 준불연인데 여기 불연으로 바뀌었어요. 음, 음. 그럼 준불연으로 그냥 지으면 돼요. 음. 1 2월 13일 전에. 음, 음, 음,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바꾸니 음. 이 전에 받아놓고 자제 안 시킨 사람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아니라 그냥 아.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왜못까 그거를 샌드위치 편 그거 회사는 아는데 못온척 하는 거예요? 아, 네 보세요. 근데 음. 뭐그 사람들이 음. 저기 쿠팡 물류센터에 납품을 한다고 해 보세요. 음. 납품이 안 돼요. 중불연 성적서를 그 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음. EPS 단열재 중불연 성적서 있냐고 음. 네. 없을걸요 12월 23일부로 테스트 다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음. 네. 그걸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가격이 엄청 비쌀거고 음. 현재 대안은 중불연 단열재는 글라스울 음. 들어가 있는 중불연 단열재가 있어요 음. 음. 근데 글라스울도 불연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두가지예요 글라스울이다 불연이 아니에요 음. 중불연이 있고 불연이 있어요 네. 판넬 차이예요. 음. 판넬에 들어가는 도장이 불연이 있고 중불연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태워도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음. 패널이 SY에서 만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불 나도 연기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아. 지식해서 죽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장을 새로운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대신에 금액 차이가 좀 아, 비싸죠. 네, 음.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 집까지가 어떻게 좀 샌드위치 판넬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이겠네. 기존 아, 방방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데에 그런 데에 긴게 있어요. 음. 집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어. 네. 5등급은 안 봐요. 중불. 어디죠? 음? 5등급은 뭐예요? 5등급은 어떤가요, 5등급 이거 5등급 주택일 거예요 아마. 음? 그 등급이 어떻게 나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저도 모르겠는데 네. 저 이번에 알았는데 음. 네. 농가 주택 같은 거다5등급이더라고 아. 음. 농가주택은 또 그냥 넘어가 주는구나. 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물어봤어요. 허가권자한테 물어보고 준공하는 응. 사람한테 물어봤죠. 응. 네. 둘다 시청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허가권자는 도면을 그릴 때준부련 단열재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죠? 응. 풀라 만드니까. 그렇죠, 그 근데 이 준공 쳐주는 사람은 준부련온 아예 안 본대요. 5등급 주택은. 그럼 뭘 보냐? 단열만 본단요. 단열 성적만 어. 그럼 너네둘 중에 한 명이 잘못된 건데 아, 싸워서 좀 결론을 줘봐 응. 싸우고 싶진 않다는 거죠 이게 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네. 과도기에 있는 거고 아, 과도기겠다 아. 네.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 너무 막차다 그렇죠 음. 토지의 영향도 있고 음. 네. 토지가 뭐 1종 주거지역이냐 이종 주거지역이냐 음. 아. 뭐 이런 것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음.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뀌는 게 맞죠. 이게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아 이렇게 바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런 건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어요. 음. 사람들이 자꾸 사방사구가 이런 그렇죠, 그렇죠. 진화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네, 중복 못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공을 알수 있는지 허가만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건지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까지 못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법안이 요만큼 있어요. 음. 국토교통부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 법이 애매하게 맞아. 막 말을 만들어 놔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네. 어차피 허가는 설계사가 하는 거니까 내비 두시고 음. 준공을 내주는 그러니까 시청에 이제 건설과에 가서 음. 이거 나 뭘로 써야 맞는 건지 정확히 음. 확인을 지금은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래서 써도 되는지 중공을 내는 쪽에서 네. 안 써도 되는지, 음. 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경량 철거는 한국에서만 짓는다, 샌드위치 주택은. 네. 외국에서는 안 짓는다, 문제가 있어서 안 짓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 어, 외국에서는 안 짓는 이유는, 응. 네, 비싸서 안 짓는 거예요. <웃음> 네. 미국은 목재가 철보다 훨씬 싸니까, <웃음> 음... 당연히 목조로 짓는 거고. 음... 네. 아마 가격이 똑같다면 다, 선택하지 네. 않을까. 다 철권으로 짓겠죠. 토네이도 이런 거 오는데, 음. 그냥 다 셧도 갈아가지고 막아버리면 음. 안전한데. 음. 미국에서만 봐도 샌드위 음. 패널로 집을 안 짓는 건 기술자가 없어요. 기술자가. 네. 용접사 이런 사람들 음. 상상 초월이에요. 인건비 자체가. 음. 네. 목수는 네. 널렸으니까. 직접 할수 있잖아요. 음. 집주인, 수리를, 목주주택도 뭐그 편하게 할수 있고. 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음.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중목구조 주택이 좋잖아요. 경량구 구조보다. 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 네. 없어요. 비싸고. 못하는 건 음. 똑같은 거예요. 음. 그들이 볼때 우리는 어, 쟤네들은 어, 중목은 안 하네.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음. 못하는 거지 안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접근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네. 마지막으로 네. 경량 페인조 주택을 지으시려는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네. 이건 꼭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아... 주시고 싶은 거. 일단 뭐 모든 집을 짓는 분들한테 저는 음. 계획을 정확히 짓게, 지... 그러니까 플랜. 음. 네, 우리 집에 판넬은 몇 티를 쓰고, 지붕은 몇 티를 쓰고 이런 거는 건축설계사가 다 정해줘요. 음. 그 이상만 쓰면 되는 건데, 음. 뭐 마루는 멀깔 거고, 음. 방통도 멀칠 거고, 화장실 타일, 뭐 화장실 문짝, 인테리어, 음. 외장재, 내장재. 다 정해놓시고 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바꾸는 순간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공정이 다 어긋나 버리니까 건축업자가 거기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요 건축주가. 근데 그들도 그 정도 받아야지 앞뒤 다시 공사하고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한 거는 바꾸지 마세요. 준공 날 때까지. 음... 네. 그러면 꼭 이건 해야 된다 하시는 건? 경량철골 구조에서 네. 꼭 해야 될 거. 네. 우레탄 폼 푸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막 삐져 나오고 막 미어 터지게 좀 쏴줘. 음... 이게 업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철판이 밀고 나가고 막우그러진다 맞아, 그렇고. 그 얘기 오래 전에 했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쏴. 어... 상관없으니까 그냥 쏴. 어... <웃음> 저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웃음> 상관없다고. 네. 내 집이잖아, 네거 <웃음> 아니잖아.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웃음> 내가 다 책임진다고. 음... 근데 업, 건축주가 그 말을 못해요. 맞아. 네. 업자가 말하면 아 이거는 기술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업자랑은 음... 협의하지 마시라고. 근데 저희가 모르니까 맞아. 딸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맞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폼 같은 것도 좀 아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요 네, 그래서 맞아. 저는 건축 현장에 제가 폼 쏘면서 폼을 제가 계속 사서말았어요제 돈으로. 아... 그냥 이걸로 맞아. 쏘시라고. 응. 본인들 거 쓰시면 아니고 이걸로 쏘시라고. <웃음> 뭐, 모질라면 언제든지 제가 나가서 더 사올테니까 폼 양껏 쏘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 맞아. 우레탄 폼은 꼭 쓰세요. 꼭! 음. 네, 좀 좋은 걸로 네, 난연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고 음. 난연 말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음. 네, 한 캔에 요즘에 한 만원 하더라고요 음. 네, 걔는 정말 너무 딱딱해요 네, 여기 쏘고 음. 여기서 밥 먹어도 될 정도로 음. 경도가 음. 엄청 튼튼한데 음. 집 해봐야 요거한 50만원어치만 쏘면 음. 집의 퀄리티는 거의 5천만원 올라가는 거니까 <웃음> 투자를 좀 그런 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상한 데 하지 마시고 맞지, 맞지. 네. 지금까지 경량철구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경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지경건축이나 경량철구주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지경훈 선생님 유튜브 채널 가시면 꿀팁 많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집에 초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집 진짜 잘 지신 으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음. 있는데 네. 더워요 그렇죠 <웃음> 더워 더워 더워 <웃음> 더워요. 근데 이게 더운 게뭐 난방을 엄청 해서 더운 게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더우실 거예요 음. 아무튼 행복하게 잘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자 네. 네.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5도 각안 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시공하는 그런 집을 지으실 거면 지지 마십시오 네, 판넬집으로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완벽한 기밀 그냥 최소한이라도 각 치는 정도 코너의 각을 어, 정어 인코너 아웃코너 정도는 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과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주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넬을 또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고 우레탄폼도 또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나지 않는 거 말씀입니다